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윤입니다 아, 오늘 그 이번 영상은 인텔리빅스 그러니까 쿠도죠 예, 지능형 그 서버입니다 이 분석 서버인데요 아, 이것과 이제 저희 MBR 하고 이제 연동되는 거 지금 설정인데요 아, 여기 보시면 아, 인텔리빅스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돼 있고요 아뭐 분석 뭐 이렇게 설정 지금 이렇게 우선은 해놨습니다 어뭐 아, 마침을 좀 누르고요 제가 설정하는 건뭐 마침 누르고 아, 여기 보면 이제 그 화면 분석이 되는데요 아, 이거 세팅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 이제 서버에 이제 그 주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떻게 있냐면 0.43번 입니다 이 0.43번 되 있는 걸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이고. 자, 엠별 쪽으로 좀 가서요. 음. 여기. 에, 여기 그 8번에다가 제가 영상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. 어떻게 설정하냐면, 자, 저희 그 설정에서요. 카메라 가서, 어, 여기 자세히 들어갑니다 네, 자세히 들어가서 어, 제가 아까 이제 입력을 해놨는데요 뭐 새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 추가 어, 하셔도 되는데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그인텔리믹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근데 새로 추가 한번 해 볼게요 똑같이 새로 추가해서 뭐 이름은 어, 그냥 QW 제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냥 111이라고 주고 자 프로토콜은 여기서 인텔리빅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토콜 인텔리빅스를 선택을 하고요 아까 그 주소가 인텔리빅스 서버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192.168.0.45 0.45가 맞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아 0.43 번이네요 0.43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합니다 인텔리믹스 아이디 패스워드입니다 12 Shift 12 이렇게 하고 입력수 검사를 하면요 여기에 비디오 1, 오디오 뭐 오디오는 없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요. 8번. 그러니까 8번에 제가 띄운다고 했으니까요. 이걸 클릭을 하면 제일 아래쪽에 제가 QW 이 111이라고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해 놨습니다. 이거 선택하고 확인 누르게 되면. 자. 여기 이렇 떴죠? 예 보시면 활발이 떴습니다. 그래서 이뭐 출입된 뭐 숫자라든가 뭐 지나간 숫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어 표출되고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이제 검색을 들어가서 어 이벤트 들어갑니다. 이벤트 들어가서 여기 모든 이벤트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인텔리믹스 VCA 이걸로 선택을 합니다. 아 지금뭐 방금 전에 제가 연동을 시켜놔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해외 경로 뭐 금지된 방향 뭐 멈춤 사라짐 뭐 여러 가지 예 굉장히 많습니다 서 아무래도 이제 지능형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뭐 굉장히 많네요 예, 예 굉장히 많습니다. 예. 야,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 많네요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연동 전체고요 어, 이것 역시 이 화면 역시 그리고 이제 IPOL이 있습니다 IPOL이 있고 저희 이제 CMS 숙어가 있는데 CMS에서 아까 그 NVR 접속을 하게 되면 저기 8번 요 영상이 있죠 요 영상을 제가 자, F5 눌러서, F5 눌러서, 왼쪽에, 자, 보시면, 어, 어디다가 띄워볼까요? 어, 여기 4개에다가 동시에 띄워보겠습니다. 여기 4개에다 동시에 띄우면, 자, 이렇게 확인 누르게 되면, 이 영상이, <웃음> 예. IP 월에도 똑같이, 이렇게. 지금 빨간색은 누군가 지나갔죠 네, 그래서 이제 그 동선이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다 연동이 됩니다 네, CMS 뿐만이 아니라 IP 월에도 연동이 되고 따라서 이제 새로 나타난 걸 IP 월에 이제 새로 팝업을 시키게 하거나 뭐 물론 MBR에 팝업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, 여러 가지 이렇게 아 서로 연동을 해서 어, 지능형 연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,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